3주 전과 지금이다 살 가죽 처짐에 대해 여쭤봅니다 92에서 93kg까지 쪘을때 이미 살 가죽은 그만큼 늘어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감량을 천천히 하든 급하게 하든 살 가죽 처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? 똑같을 것 같은데 날씨 좋습니다 참치김치 덮밥 과체중이거나 고도비만인 분들에게 운동, 식단 관련 DM이 많이 온다 근데 간짬뽕, 보그리, 참치 말아먹고 요요 32번 온 사람한테 뭘 얻어가려는지 모르겠다 167cm 높이에 93kg 스펙으로 감량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체중이거나 그 이상인 분들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식의 운동을 하면 부상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손목 어깨 아킬레스건 다 나간다 물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천천히 기어가다 보면 어? 이제는 조금 빠르게 걸어도 되겠다 라는 몸상태가 되더라 그럼 그때마다 안전하게 속도를 조금씩 올리는게 베스트인 것 같다 내 생각은 지난번에 슬램덩크 20건을 놔두고 찢었다 앞에 손을 짚고 이번엔 손을 뗀다 손대 10초 버텨 다음에는 슬램덩크 19권 도전한다 한권빼 유지태 이소 우리형 아, 돈 조사하는데 이게 좀 해봐라. 왜? 가끔씩 길 가다 보이면 같이 노는 애다. 오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인다. 어. 어이구, 어이.